같이 합시다. 과부같은 교회 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때 성경이 나오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혜택을 제일 많이 보고 있으며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철력 기도를 했느냐면, 제가 소년때, 하도 많이 들으셔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두답게만 안 해보고 다 해본 것 같아요. 시골에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올라와서, 또 어렸을 때부터 좀 종교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어, 우리 어머니 따라서 남녀 호랭계도 많이 따라갔고 남녀, 남녀 호랭계 아시죠? 혹시 거기, 거기서 거기 우리 만난 적 있어요? <웃음> 권사님도 혹시 거기 다니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난 거기서 본것 같은데 거기서 허벌나게 남녀 호랭계도 하더구만요 예. <웃음> 거기 가면 저녁 일곱 시 반부터 남묘 호랭개요 남묘 호랭개요 남묘 호랭개요 종에 맞춰서 해요. 근데 그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인도를 했냐면 눈에 그 뭐라 그러죠? 자기 눈 아닌 거, 예, 예? 의안. 저쪽에서는 왜 개눈이라 그래? 진짜 왜 그래? 김반석 집사님 개눈이라 그러면 어떡해요? 의안이라 그래야지, 의안. 손은 뭐라 그래? 손에 장애 있으신 분들은 뭐라 그래요? 의수. 그렇지. 또, 발은? 족발이라 그러면 안 돼요? 의족이라 그래야 돼. <웃음> 아니, 근데 지금 굉장히. 표준말을 쓰려고 도 저쪽에서 개눈이라고 해 버리니까 <웃음> 제가 한번 웃음 보따리가 한번 터지면 나중에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웃음> 근데 <웃음> 그분이 <웃음> 머리가 없으니까 다채요 기스가 나니까 안되겠네 그분이 앞에서 담요호랭개교담 응사 목소리야 완전히 그리고 눈도요 하... 어, 하는데개 눈을... 아니... 아니. 아유... 진짜. 의안을 박았어요 내 눈도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개눈 박을 지도 아니... 뭐라고요? 네? 네. 개 눈이 좋다고요? 아니, 영적인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옆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남묘 호린교그 인간이 앞에 진다는 눈을 콱이어가지고 어 남묘 호그 묘법연화경이라는 것을 외우는데 상당히 두꺼워요 그책이 상당히 두꺼운데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데 그때 당시에 내 생각은 두 시간 걸린 것 같아요 똑같이 외우기 좋게 횡을 맞춰서, 횡과 열을 맞춰서 계속 해워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손에 구슬을 끼어가지고 사람 모양으로 싹다 비비면서 계속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종교성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나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조그만 이상이 있다 그러면 무당이 와서 부닥거리려고요. 밥을 먹다 체했다 그러면 무당이 오고 점쟁이 오고 제가 그런 집안의 자식이에요 웃지도 않네요 진짜 좀 팔리네 네. 개눈이라 그러면 웃고 <웃음> 그래 가지고 초등학교 때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용두야 가자 어디 엄마 어디 가는디 <웃음> 뭐내 네 새끼야 따라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나는 꼭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되거든요 엄마 그게 너무 무서운데 안 무서워 본전님이 다 지켜주셔 그믿지야 본전인지 <웃음>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요 남 묘호 랭계교남 묘호 이것만 한, 한 시간 해야 되고요 어렸을 때 당시에 그리고 연화경 이라는 그 책을 인기 시작하는데 다 똑같이 맞춰져요 이야 세뇌도 어떻게 그렇게 세뇌가 돼요 일본에서 온 종교라 동쪽을 향해서 항상 조그만 그 지방 쓰는 거였죠 지방 써서 붙여 놓잖아요 그것처럼 거의 다 해서. 근데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는 개눈을 박았어, 눈에다가. 그러다가 막 하는데 얼굴이 벌겨져가지고 하는데, 내가 사는 동네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그쪽으로 다 나갔어. 요두 시간 걸어서 가지. 거기서 가면 밤 10시, 11시, 그치, 그쯤 돼서 오지. 그러다가 나한테 책을 하나 주고, 책을 꼭 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책을 가지고 오다가 내가 잊어버렸어. 밤에 잊어버리면 우리 어머니가 나 두드러 맞거든요. 두 시간을 걸어서 왔는데, 애기 걸음으로 다시 두 시간을 걸어서 오던 길을 가서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종교성이 쎄냐면, 다시 거기를 그두 시간을 걸어서 가가지고 본조님을 찾으면서... 땅바닥만 보고 가다가 기어이 그걸 찾아가지고 왔어요. 그런 우상 종교, 가짜 종교를 믿으면서 내가 이제 시골에서 있을 때또 친구들이 다 동네 절간이 있잖아요. 주지스님 아들이 또내 친구야. 그러니까 맨날 밤 되면 포도서리 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절간에 가서 같이 밥먹고 보살하들하고주지하들하고 같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불상을 보면 너무 무서워 불상을 보면 거기서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남미 호랭교 다닐 때그 사람들 보면 그 앞에 물상 보면 귀신이 거기서 나올 것 같아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근데, 떡을 먹으려고 그랬을 때, 교회를 갔더니, 교회 가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슬픈 표정으로 있는데, 그것도 진짜 같아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 이런데, 왜 예수님만, 이러시냐고, 못 먹은 사람처럼. 예수님은 극빈자, 극빈자 같아요. 또, 십자가에서, 그리고, 또, 개시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호, 이 나와. 예수님만 보면, 내가 좀, 뭘 좀. 그 나중에,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이제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중학교를 다니려니까 학교가 다 들어가버리고, 공부할 수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던 것이었던 것이었던 예.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 내가 신문 배달을 하는 그 동네에서 간첩한테 피살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내 친구가 내가 늘 새벽마다 나가는데 그날은 그 친구가 나가서 피살당해 경찰들이 깔리고 이건 벌써 70년대 이야기합니다 서울 장충동에 신라호텔 생기기 전에 한블록에다 이병철 씨 집안 동네야다 성벽같이 성벽 생겼어 그러면서 그때 새벽종 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올렸는데 내가 정말 잘 사는 집 앞에서 신문지를 깔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책임져주시고 지켜주시면 나는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막연한 기도를 했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는 지나가면서 한번 해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를 나간다고 나갔는데, 이제 한국중앙교회 최복규 목사님, 목에 걸걸한 최복규목사님 그때는 배단의 교회였는데 거기에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소년이 끝날 청년이 막 들어갈 시점에 내가 남서울중앙교회나갔어피정지 목사님 교회에 나갔어요. 거기 갔더니, 우리 식구들이 이제 다그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때 나한테, 단을 1학년 일반, 1학년 2반 초등학교 의자에다가 그걸 반패를 놓는 건데, 그걸 하라는 거야. 그걸 하면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들이 교사를 하는 거야. 주일학교 교사들이 성경공부를 제대로 준비 안 해가지고 책을 줄줄줄 읽더라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얘들은 얘들대로 허짓거리 하고 선장은 선생대로 화장만 그냥 들이입다 입술을 바르면 좋은데 입술 위에다가 터치를 얼마나 군탁킨데 입술로 그냥 그 내가 너무 하나님 이제, 종교성이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뀔 때에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나 저, 주일학교 교사를 나를 한번 해주시면, 하기만 해주면,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불태우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응답을 하신다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게 속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매 일밤마다 잠자기 전에 30분씩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는 은사 받기 전이니까 나 주라게 교사 해 주십시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하고 둘만 압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나 주라게 교사 하게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주일날 나갔더니 주라교 전도사님이 나한테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그러않아요왜반편만 놓잖아. 야이마 이런거에요 <웃음> 야이마 이제 왜 10대 중반때니까 16살 때인가 15살 때인가 16살 때인가 야이마이런거 예, 예. 자식 반패 잘라 예야 근데 너 말이야 교사 시켜준다 한번 해볼래 제가요? 제가요? 어떻게 해요?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들 전도회 전도대회가 있으니까 너도 같이 나서 전도해라 진짜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천국을 경험했나 지옥을 경험했나 가가지고 막막 막 북을 치고 그리고 막 호돌이 토순이 큰 곰인형 호랑이 인형 그걸 내가 쓰고 가가지고 강남에 그냥 다 쓸어버렸어요 강남 1번지, 강남역에서부터 대치동, 도곡동, 개포동 그냥 싹 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몇백 명이 막 무더기로 몰고 오는 거야, 교회로. 이렇게. 그래서 그중에서 다른 반은 다 연결해주고 나는 초등학교 2학년 애들만, 2학년 애들만 4명을 간추려서 반을 개척.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보니까 다예슬을 압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막 축축적으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막 부풀려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야니 네 오른쪽에 귀신이 있다 아, 아 오른쪽에는 천사가 있고 왼쪽에는 귀신이 있는데 너 교회 안 나오면 귀신이 꼬챙이를 가지고 배를 확쑤셔버린다 그러니까 대다가 확 시험 내가 야 얘들이네 이눈막확 시험 다 아! 이러고 그러니까 제가 리액션이 좀 강하잖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 학교 다니기 전에 개군형으로 써 것을 많이 봤거든요 어렸을 때 영화를 보러 가는데 영화 극장 앞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어요 사람들이 일회 나오고 이회 나오고 그러면 거기서 나가서 형형 형. 다섯 살 때요 다섯 여섯 살 여섯 살때형 어디 갔어 그래서 들어가려고 극장 앞에서 근데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른이 와서 내네 놈의 새끼 아유 이 지방만한 새끼가 아니라 지시할 만한 것이 어디서 어른들 보는 영화이들 아니 우리 형하고 같이 봤는데 거짓말해도 기트도덩안되막내 <웃음> 딸은 <웃음> 다섯 살때 그랬다니까요 다섯 살때 우리 손주가 지금 다섯 살이에요 막내가 다섯 살. 그 다섯 살 때, 잔머리를 굴렸다니까. 아침 먹고 출근해요. 어디로? 장터로. 그리고 해줄력에 들어가요. 근데 장터에서 한 4km 가는데, 걸어서 가령에 타진 바지 입고 가는거야. 그러면 가면서, 가는 사람, 가는 내내 어른들이 성추행을 다 해. 허참, 그놈 참, 허참 허참크름 걸려. 싹 훑어서 다훑어다훑어 다 훑어. 올 때도 훑두고 갈 때도 훑두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장터에서 원숭이 씌우고 코끼리 한 번씩 오면 그거 보고 또해질 얘기는 또뭐 하냐 나 이런 국장에서 해질 얘기는 뭘 하냐면 장하홍년전을 해 얼마나 무서워? 하얀 소복 입고 머리 길게 해가지고 홍년아 아! 놀라지도 않네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집에 오면 근데 어느 날 시장에서 가서 내가 700원을 주신 것 같아요 700원 그때 당시에 700원을 주셨는데 500원짜리 종회돈로 으 싸져 있는 200원이 있고 조 동전 200원인 가 근데 그걸 다섯 살때김여섭 전수야 태양이 말이야 다섯 살이야 아쟤 솔로몬이야? 쟤 하는게 요셉준서같이 생겼네 근데 왜 <웃음> 그래 가지고 내가 500원은 우리 어머니 주고 <웃음> 200원은 절대 안 줬어요 5살 때 그리고 200원 가지고 뭐라 했냐면 오면서 제가 좀 갔었는데, 그런 데 가지고 비가라고 그랬어요. 누가, 여러분 누가 알죠? 그 사탕. 예. 누가 같이 생긴 거, 젤라도에는 비가라고 그랬는데, 비가를 200원을 샀어요. 양쪽 주머니에 넣고 오면서, 오멀어멀어. 500원은 큰 돈이니까, 우리 어머니 죽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게, 이게 내 머리를 쏴주면서, 어디서 이 꼭지야 어디서 이렇게 돈을 주셨냐 그러면서 내복을 기념으로 내복을 사주는 내복이 이렇게 길거 삽니다 내가 내복을 입을만한 내복을 사줘야 되는데 큰 형님이 입을만한 내복을 사온거야 우리 큰 형님만 하고 11년 차이 나는데 세상에 그래가지고 내 내복 어디 갔는가 그러면 야이뭔니 네 새끼야 성가가 다 입고 있었다 때 되면 너한테 다 돌아와 <웃음> 내가 입을 때가 되니까 궁뎅이 다 달아지고 다른 색깔로 되고 무릎도 달아지고 다른 색깔로 그렇게 살았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옆으로 빠졌어 이제 돈 주신 것까지 아 주일날 선조사님이 나한테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야 하나님과 나만 둘만 아는 비밀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구나 처음 일주일 동안 작전기도 해 가지고 내가 응답을 받아봤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가지고는 좀 약해 약하게 그건 살아계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내가 성교에 보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응답을 한번 받아 가지고 불이 붙기 시작해서 매년마다 전도하는 전도왕을 내가 놓치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교회가 많이 바뀌어서 전혀 모르지만 남은 서울중앙교회에서 70년 80년대 나를 모르면요 간첩이에요 간첩 샘플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초신자 있는 어떤 여자가 왔는데 파란 두피스로 엉덩이를 살랑 살랑 살랑 살랑, 살랑 흔들면서 술집 여자가 머리를 노랗게 해 가지고 왔어요 난 술집 여인 줄 알았어 우리 사모님이 네. 또 스타일이 또 술집 여자 같이 생겼어 얼굴이 토실토실하고 뭘잘 잘, 잘 먹었는지 근데 남의 집에 귀한 딸이 그때 불교 믿는 사람 가운데 불교 믿는 가정에서 혼자 이숨 있는 촉신자가 왔어요 하 그때 내가 사모님한테 넘어가 가지고 제 그런 기도 했었거든요 아뭐 둘이나 맞은 여자한테 나는 결혼한다 근데 사모님은 엄청 기도를 심하게 했대 어떻게 했냐면 주님 얼굴 잘생긴 사람, 키큰 사람 세상에 <웃음> 둘도 없는 멋있는 사람 다 응답 됐어요 다 응답 됐어요 돈도 많이 버는 사람 다 응답이 돼서 나는 돈을 하나도 못 벌고 노가다만 하고 이제 거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기도 불이 붙으니까요 사모님을 만나기 전에 기도로 살았어요 기도로 뭐제 자랑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기도가 좋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하셔서 그것이 체험에대해서야 이렇게 기도하니 응답이 오는구나 그리고 초등학교 밖에 졸업을 안 했으니까 무식하잖아 근데 나는 절대 무식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좀꽤 했어요 잘했어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세 개의 문학 전집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항상 새로운 책을 보고 어려운 책 보는 걸 좋아하고 한문 빼놓고는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막노동 그일 아침에 6시에 나가 가지고 노가다판에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신문 배달을 이제 신문 배달에서 졸업했어요. 이거야고 저거하고 이거 저거하고 저거, 저거, 저거 다해봤어 그러니까 잠잘 데도 없었으니까. 그래 나는 교회 에 누가 냄새난 사람 와서 잠을 자도 나는 이해해요. 성도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더럽고 교회에서는 기도만 해야 돼. 누가 와서 잠자고 잠자고 러는데 마음은 아, 어 그러면 안 돼.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그러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누가 와서 발도 안따고 손도 안따고 냄새 피우면서 잠을 자면 이해한다니까요 그리고 개척교회 할 때도 매일에다시피 와서 누가 가서 교회 가운데에 가서 똥 싸고 가요 그럼 사모님하고 늘 치워 사모님이 제일 많이 치우하 이놈의 가난을 어떻게 하랴 학벌 없고 가난하고 가진 거 없는데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게 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되고 대학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목사들 돼서 내가, 내가 제일 뜨거운 줄알았던데 세상에 신앙대학 가니까 나보다 두배세배열배 배, 배 뜨거운 인간들이 거기다 모였네 우와 그리고 나는 헛떡뚝이고 그, 나는 겨우 금정고시에서 대학 들어갔는데 그들은 막 중학교 고등학교 전교고서 해가지고 그리고 말발이 얼마나 센지 과대표 할 사람 나오세요 우리 막 3분의 2가 우르르 나가는 거야 과에서 그래서 왜, 왜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왜 저렇게 다 나가는 거야 나는 등때밀려서 나하고 친한 사람이 등때물려서 내가 나갔더니 발표하래요 자기가 과대표가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나가서 나 이게 왜 나오는지 과대표가 뭔지 모르겠는데 과대표가 뭐하는데 내가 이랬어요 왜? 아니 내가 초등학교 졸업밖에 안닌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내가 2 5살에이제 25살 초등학교 졸업자였다가 초등학교를 이제 20, 어, 어, 85년도인가요? 86, 85년도에 4월달에 중학교 과정 초등학교 이제 뛰어서 중학교까지 합격하고, 8월 초에 검정고시 고등학교까 합격하고, 8월 말에 결혼하고, 12월에 학력과사 받아서 대학교에 갑자기 들어온거에요, 이제. 과드피가 뭔지 몰라. 차라리 반장이라 그러면 되지. 반장 선거라 하면 되지. 거기 나가지고, 과대피가뭐요 뭐하는데요? <웃음> 대학교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대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여자들이 드는 과가 있어요. 내가 수강신청을 잘못해가지고 여자들이 듣는데 가지고 6개월 동안 들었다니까 6개월인가 1년인가 몰라서 그러니까 그 이제 좀 젊은 아가씨들이 저 아저씨 왜 온대? 저 아저씨 왜 온대? 아 여기 뭐하는 데요? 그리고 그때는 교정이 안 됐어요 그 나중에 제 친구들이 놀래요 전산이김전산이왜 여자들 공부하는 데 가서 들어가냐 나 몰라 뭐,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된대요 그런 적도 있었고요 누가 공부를 가르쳐 준 사람이 있어야지 항상 혼자 공부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고민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음.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될 때도 동기 중에서 제일 빨리 목사가 되었어요 동기들은 대학으로 들어가는데 나는 대학 졸업하고 그냥 강사고시 폐스해서 강사고시 돼서 1년 있다가 또 목사가 되었어요 대학원 과정 이제 미국에서 또 했지만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니까 캄캄한 거예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도 잘 나오지 하지만 막 기도불이 붙은데요 막 살벌이요 기도들도 유창하게 잘하고 근데 내가 보니까 나는 저들보다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11시 집에 와가지고, 신혼 때 집에 와서, 사모님은 그때까지 밥안 밥 먹고 기다려 나가서 밥 먹고, 사모님 자면 산으로 가가지고, 밤새도록 주님 신세한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도 목결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때 어떠한 흐릿한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같이 합시다 기도하면 초점이 맞춰진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가 너무 너무 재미있고 즐겁고 이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볼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열받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통달하지 않고는 설교를 못하겠구나 기도에 통달하지 않고는 주의 일을 못하겠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임재와 길은 무심이 없으면 목회를 못하겠구나 교회를 아무리 세워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힘들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길을 열어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 거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필요하여 가라사대. 결국에는 뭐냐? 교회는 과부처럼 기도해야 된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떤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결국에는 그것이 어디에서 결정되는 것이냐 영적인 영역에서 결정이 되어서 이 땅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영적으로 결정이 되면 하나님 보좌부터 결정이 되면 욥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냐 마귀가 끼어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어떻게 그놈이 왔겠어요? 마귀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 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누가? 성도들을 고자질해요. 성도들을. 마귀는 안 믿는 사람들을 고자질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고자질해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니까 이렇게 잘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죠. 허락해 주세요. 어떻게? 허락해주세요 뭘 믿음을 테스트하게 이 믿음이 진짠지 가짜인지 진짜라니까 아님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진짜 많은 거 말고요 내가 한번 물어뜯고 할고 하면 하나님은 원망할걸요 거시험이 한번 들게 하면 하나님은 배신할걸요 거 이걸 마귀가 물어뜯어요 근데 영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땅에 있는 우리는 내가 결심 심하고 작전기도 하고 성령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굳은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옮기려고 할때 사단이 영적 존재니까 그걸 알아요 2 4시우 위를 따라다닌다니까 아담과 하와이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 때까지 수많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던 마귀 아니에요 마귀 그놈은 마귀 그 밑에 있는 귀신들은 우리를 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 그저 기록된 말씀 로고스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말씀대로 하지만 실제 기도는 안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요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뭔 일이 벌어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제자들에게 언제 3년 반 동안 제자를 양육하고 키워서 선전 세계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특히 성령의 사람들에게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이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네.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부가 없어요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둘 중에 하나라니까 무슨 불은 없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내가 그 동영상을 봤는데 중국 우한 지역이요 종교 종교도시야 종교도시 중국 공산당에서 우한이라는 그 지역을 가장 종교적으로 허락을 해준 그 지역이에요 근데 시진핑이놈이 뭔 짓을 했는지 교회가 막 커지고 막 자라니까 교회큰 교회 84군데를 가서 다 부셔버렸어요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에 불질러 버렸어 십자가를 불지르고 동영상 다 찍고 그 경찰을 보내서 공안들을 다 부셔버리고 감옥 집어넣고 얼마나 아니 종교도시로 만들어 놨으면 샘플로 해 놨는데 뒤로는 그렇게 잡아 죽인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렇 총책임자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 처음 죽은 사람이 공안 당국 책임자가 죽었어요 자 기독교인들 지난번에 그 의사 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 알고 보면 기독교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죽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로운 죽음이고 자기가 걸리고 뻔히 알면서 원수들을 향해서 그 걸린 사람들에서또 희생하잖아요 할렐루야 가는 길이 틀리다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처음엔 사람이 기도를 하지만 눈떴다 감았다 눈떴다 감았다 가다가 조금 있으면 기도가 몸에 배이면 기도가 나를 끌고 가고 더 깊이 더 깊이 끌고 가요 <웃음>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흐지부지하게 되면 내 문제를 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억울한 일 나온 은 과부가 있는데 원수에 대한 나의 원안을 풀어 달라는 거예요 교회는 원수가 있어요 성도들은 원수가 있다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악한 영들이 계속하는데 그걸 풀어야 돼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기도를 강력하게 해야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잡고 있는 그 영들이 다 박살날 줄로 믿습니다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영의 세계가 있다 어제 그 얘기 했죠? 육의 세계가 있고 정신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 자 그러면 영과 육과 혼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고 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땅에 있으니까 영과 혼과 육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공감대가 있어요 그래서 내 육체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혼도 건강해지고 내 영도 새로워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내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계에 들어갔다 나오면 겹쳐지는 부분 우리 혼도 육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영에 채워지면 영의 능력이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채워지고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 기도는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 받았다고 해도 예수님과 구원 받으면 영적 전쟁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헌신해야만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 훈신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전쟁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훈신하는 사람은 계속해 나갔잖아요 이 땅에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땅의 지구나 모든 것이 천국의 한 조각에 불과해요 천국의 한 조각이야 그래서 영적전쟁 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난그 후에도 영적전쟁터에 들어와서 예수 믿은 시작이 영적전쟁터에 들어오는 것이지만 진정한 영적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영적전쟁하는 사람들이지 그냥 예수 믿고 아무것도 안한 사람 그냥 놀고 먹고 그냥 돌아다니고 그냥 흐지부지 신앙서 교회 그냥 구원이나 어떻게 받으려고 그런 사람은 영적전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전쟁 기도하는 사람은 위치를 뒤바꾸면 안 돼요 정치적 상황 때문에 위치를 뒤바꾸고 열악한 환경 때문에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해버리고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 의뢰를 크게 받은 사람들 진로 때문에 기도를 안 해버려요 하나님께 혼신하는 사람은 그거 다 초월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기도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믿음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이게 막 뒤바뀌어요 수시로 목사가 정치를 하지 않나 저 뭐가 또뭐 하지 않나 수시로 뒤바뀌잖아요 똑똑. 어려움이 있을수록 여러분 위치를 뒤바꾸지 마시고 하나님께더 깊은 열심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네. 교회가 기도를 하는데 이 억울한 일 당한 과부가 자기문제 해결하려면 얼굴이 철판 깔아야 돼요 뻔뻔스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불연재판가지 자기를 무시하는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한밤중에 찾아가고 낮에도 찾아가고 저녁에도 찾아가니까 귀엽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불연재 내가 이러다가 저 사람 저 가난한 사람 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하면 진짜 하나님 나를 죽이하시겠다 하나님 나를 죽이겠다 정신 차리자 해서 그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강창함을 인해서 소용대로 주리라 예. 믿습니까 누가 보면 11장에 친구가 찾아와서 한밤중에 떡세 등이 빌린다 그랬잖아요 관계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계속 두드리고 시끄럽게 하니까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너희들은 나의 자녀고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그래서 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잘안 주세요 필요하면 목마른 사람이 세을 파야지 필요하면 계속 구해야 돼요 달라고 달라고 달라고 달라고 그러면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께 낫게 하시고 정말 필요하면 타이밍을 하나님은 놔주세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정확하게 딱 주시기도 하십니다 마지막 결론은 인자가 올때 믿음을 보겠느냐 엉터리진 말씀이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과 사이에서 밀당을 해가지고 기어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시느냐고요. 이건 뭐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은 이 과부는 교회야. 교회의 교회 성도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의 제림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은 계속 생기는 거거든 원한 비칠 일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작은 교회야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풀어야 될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적인 문제, 교회 문제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교회 문제 교회. 내가 하나의 교회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 문제를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는 강력한 접촉점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많이 많이 받아서 힘있게 신앙생활한 저의 이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더 강력하게 주님의 손에 잡히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이 천국의 한 지점이고 성령의 불의 한 지역이고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때, 주님 더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